안녕하세요, 예쁜 남자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오리오 파티 준비했어요. 오리오 마카롱, 오리오 케이크, 오리오, 오리오 아이스크림. 이거는 맥룸에다가오를 오리오 붙였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지 케이크 위에다가 오려 오려 부렸어. <웃음> 아 오리오 바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디저트가 그 케이크가 너무 좋았어요. 정말 맛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.